다 식어서 이거 다쳐야지. 혹시 돌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요거 조리 대신 요걸로 일어야 돼. 다시 물에다가 이제 콩을 담그면 돼요. 이제 뿌르라고 담가, 담가나. 음. 한 5시간 정도 불렸어요다불른것 같아요. 물을 좀 충분히 넉넉하게 이렇게 부숴주면 돼요. 된장을 좀 이렇게 풀어주면 넘치지가 않아요. 이거 콩 삶을 때막 엄청 넘치잖아요. 근데 된장 풀어주면 안 넘치더라고. 그, 추가요, 이거, 이제, 이 추가가 움직일라 그럴라 그러면은 좀 약불로 줄여서 은근히 끓여야 돼요. 약불로 아주 불약하게 가지고 서서히. 네. 한 시간 반, 음, 삶았어요. 그 이제 불을 꺼야 되겠네. 아, 김 이렇게 다 빠졌어요. 그것으로만잘 삶아졌네. 물렁물렁. 물로 물로 이렇게 물렁. 물좀 빠진 다음에 해야 되니까 좀 받쳐놔야 돼물좀 빠진 다음에 이게 실외 실루 이 지하 이거 기 기하 실은가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천을 면천을 깔고 이게한한 한 시간만 삶아도 되겠어요 우리 한 시간 반 삶았더니 엄청 아주 물렁물렁해 삶아졌어 요 이렇게 저기 가자 방으로 응. 이게 집을 공기 통하게. 이렇게 한독기 묻어주면은 잘 뜨더라고요. 그래서 응. 이제 면으로 공기 타를 덮어주고 이거는 고온에 방이 추면 고온으로 하고 집이 따뜻하면 저온으로 하고 해도 돼요. 나는 지금 현재는 고온으로 해놨어요. 오늘 청국장이요. 3일 되는 날인데요. 다 뜨거 떴어요. 이렇게 가자, 부엌으로. 완전히 사갔어요. 이야, 잘 사갔다. 잘 사갔어. 이야, 이봐. 실좀 봐요. <웃음> 와 행복해? <웃음> 너무 잘 떴어. 야이실좀 봐. <웃음> 저기다 찌면 미끄러만지잖아. 소금 조금 넣고 절국갱이 그러니까 우드투더 잘 되는데 거기에 끼면 청국장이 많이 붙어가고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래. 그래서 여기다 찢는 거야 안붙으라고 찢는 거는 자유로 찢어주세요. 그럭 좋은 거 있으면 찍고 도깨비로 갈까? 음. 어 팔아 파 게한개 편할 것 같아. 됐어. 이 정도만 갈면 돼. 너무 다안 가도 괜찮아. 소금 약간 넣어 주고. 됐지? 이 정도면 됐지? 청국장이 이렇게 완성했어요. 이거는 아 멸치 이 다시물을 먹은 청국장이에요. 오늘 도 감사합니다. 청국장은 내일 끓일 거예요.